할수 있겠지? 할수 있겠지? 할수겠지할나 있겠지? 할수 있겠지? 할수 있겠지? 할수있지수있수있 그게 완전히 근데 혹시 다른 거 있어요? 신 가요? 네. 저나어요 감사합니다. 원들에게한 마디만 해 주실 수 있어요? 네. 고민 학홈이요이했는데 그래서 믿하다